새로 공수에 나선 어느 바닷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군소? 군소? 오늘은 군소열인가? <웃음> 지천에 널려 있는 바다의 토끼, 바다의 달팽이라고도 하지. 군소. 애기 군소. 아기 군소는 나도. 아빠들이고 아. 이거 큰거 아니야? 군소 아니야? 어, 군소나. 우와, 엄청, 어, 엄청 커. 엄청 커. 어. 어. 이것도 있어, 이것도. 흥분한 어. 밥들이 아, 애기네 이건, 이건. 아니야. 오, 진짜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봤어, 큰 놈인 줄 야, 알았지 이거, 이거 어, 와 야, 성게 야, 봐 성게 맛, 구멍마다 성게가 들어있어 대박, 이 구멍이 다 성게야. 하지만 너무 작아서 못 먹는다는 사실 <웃음> 널리고 널린 홍합 저게 다 크면 도대체 얼마만큼이야 아 성게 맛을 몰랐으면 좋았을걸 <웃음> 아직 <웃음> 덜자란 성게들이 그득그득한다 진짜 맛있겠다 오오오 군소 너무 작아 잡지 마. 에이, 아유 그런 거는 가성비 안 나오니까 아이다. 버려. 우와. 그야말로 성게 밭치네와 전부 다 성게야. 그 시각 왜, 왜, 왜. 다급하게 부르는 밥수리의 목소리. 맨손으로 못 잡아. 와 대왕이다 우와. 대왕. 대왕 진짜가 나타났어. 군소가 공격당하면 분출하는 보라색 먹물. 이게 독성이 있어.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라고 해. 보라색 먹물이 없으면 또 먹지 못하는 종일 수도 있다니까. 반드시 우리가 명심할 것. 내장과 먹물은 완전히 제거하는 거지. 어보이야 진짜 크다. 우와 불타라. 잡았어요 대왕 군소가 계속 나온다. 요 아주 큰 놈만 노려지이제는 바닷속이 군소밭쳤어반갑 군소, 반갑 군소. 아, 올드한가. 불소라를 갑자기 꺼내는 밥술이 수렵 생활에 최적화된 성능을 지닌 밥술족이야 맛있어, 맛이 그건 어느 나라 말이니? 바닷물에 살랑살랑 흔들어 씻고 내장과 입을 제거하면 되지 떨어져 나가는 내장도 아깝다 이를 제거하고 같이. 오. 아싸라는 소리가 너무 경쾌하긴 하지만 나는 지금 뿔소라를 해체중이야. 오 이게 뭐야? 웬일이야. 대왕 아, 뿔소라. 미쳤다. 사이즈 미쳤다. 사이즈 미쳤다. 이거. 와 어디 소라받치네. 소라받치야 미쳤다. 어서 해봤어? 짝퉁 해녀의 집 오픈. 손으로 아, 먹여줘요. 오도덕. 오도덕. 오도덕. 오도덕 소리가 아주 <웃음> 일품이네바로잡 맛있겠다. 침이 아, 꼴딱꼴딱 어. 넘어가네. 호로록! 돌고래 소리! 아, 미쳤다, 미쳤다. 저 피디 먹어. 아 바람이 더 미쳤다. 반짝 반짝 예쁜 네. 조개 무슨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깨지 않으면 못 먹는다고 해. 우와 오, 신기해. 오, 너무 신기. 뒤집어봐. 아 귀여. 겉 껍질이 너무 딱딱했지. 떡에 비. 지금 떡에 비회. 잠깐만 나빠 이거 하나만. 그 사이에 밥순이는 응. 입에 넣었다. 훠훠훠 훠. 음 맛있지. 음. 어디? 뭐 왔어요. 소매장 뜯어요. 너무 징그러워요. 아난 너무 징그럽다. 내장이 안 가득. 와 진짜 크다 그거. 으아! 아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보라색, 어. 보라색 어 내장 봐. 와 진짜 크다. 만지는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내장이 거... 진짜 컸거든. 어 아리네. 아리야? 그런 거 같아. 저 노란 게 알집인 거 같았지만 정확히는 몰라. 근데 버려? 아 음... 어, 이건 입도 커. 아 주둥이가 커. 약간 어, 주둥이. 전복 주둥이 같이 생겼어. 좀 이상한 거는 다 빼내고. 이게 내장 손질을 잘해야지. 맛있대. 안 그러면 그 역한 냄새. 내가 봤을 땐그 역한 냄새 나는 게이 보라색 여기에 그 역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그 생각도 들어. 아 진짜 내장 발라니까 별로 없다. 네. 점점 작아지고 있어 군소 내장에는 독이 있다고 하니까 꼭 반드시 제거해서 먹어야 해선이나 그런 것 <웃음> <진짜>. <웃음> 뒤에 까매가지고 응. 군소의 신선도를 위해 일찍 집으로 간탑스리어의 오늘의, 오늘의 단연돋 보이는 그분이시네요 <웃음> 됐, 됐다고 온 군소씨 응. 다시 한번더 깨끗이 씻고 이거 봐 너무 작아지잖아 설마 아직 살아있는 건 아니겠지? 얘네들 바락바락 안야되잖아 소중한 이인들은 소중하게 달아주자 와 정말 좋다. 사이즈 보소 감동이다 응. 손질된 군기를 어, 소금으로 움직여. 빠락빠락 깨끗이 있어요. 씻어야 되는데 누르니까 어. 자꾸 움직여서 네. 너무 징그러웠어 아, 너무 소금을 잔뜩 붓고 소금 네. 얘네들이 지내기 있더라고요 그럴 땐소금여방이죠 주꾸미 씻을 때도 소금도 씻잖아요 이거를 걸레 빨듯이 빨아야 된다고 요 내인년이얘기하어 <웃음> 나의 친구 내인뽀 내이년이 그랬으 네. 애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기분이 드럽네요. 아, 정말 기분이 좀 그래.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이렇게 뽀득뽀득 씻어야 된다고 내인년이 얘기했습니다. 끓는 물에 10분! <웃음> 그냥 부었다. <웃음> 한 주먹이 나왔어. <웃음> 한 주먹! 이게 뭡니까? 다이어트 했으니까? 네,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이만한 게, 너무 한거 아닙니까? 뭐, 인생이다 그렇지만, 그쵸? 먹어봐! 모든 유튜버들이 한입 먹고 우회! 했는데요. 제가 직접 짜고 분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먹기 싫어서 쩝피디 먹으라 그랬는데, 쩝피디가 먹더니 맛있대요. 너무 맛있어. 매기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맛있는 건지 한번 먹어볼게요. 무서워서 조금만 다시 봐. 다 씹어 오? 어? 완전 생각 맛있지? 생각보다 <놀람> 소란 맛인데? 응, 소란 맛나? <놀람> 맛있는데? 응. 고소한 맛도 있고, 쫄깃쫄깃하고 이거 진짜 맛있어, 고급 요리야 이거 근데 왜다 토해? 아, 이게 사람들이 토한 이유가 이게 내장을 제대로 안 빼서 그런 것 같아 왜그 냉동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삶아서 썼거나 아니면 내장을 저처럼 아까 저는 되게 막 바닷물에 뽀덕뽀덕 씻어가면서 내장을 이렇게 했거든요 음, 맛있 완전 근데. 맛있지 나 이거 되게 좋아해 그래서 건솥 자르기 전에 한번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오 아주 잘 잘리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해녀 언니가 이거를 한번 우리한테 묻혀줬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 와 이거 군소 내일도 보이면 좀더 잡아서 해먹어도 될것 같아. 하지만 손질하는 게 너무 어려워.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음 너무 맛있다아 장난 아니죠. 음. <웃음> 두려움에 찍어먹은 군소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음더 고소하다. 음와 이따만한 군소를 잡아가지고 삶아서 집에 들고 가. 군소가 1kg에 4만원이라는데 잡아서 팔까? 좋아요와 구독!